제가 최준 스타일로 안녕 왜 브라더 빈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형빈 제 이름에 형이 있잖아요 영어로 직역해서 브라더 빈입니다 피키캐스트 일 잘한다 더인 섭외한 거 진짜 잘한다 어플 처음 깔고 가야겠다고요 가됩니다 <웃음> 굳이 락킹을 고르신 이유요? 정말 간단한데 단지 너무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락킹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냐고 저는 원래 어릴 때 케이팝 안무를 하면서 공연팀을했어요 엄청 작은 애가 막 웃으면서 막 춤추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반응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관종이거든요. <웃음> 그래서 좀더 전문적인 그런 춤을 춰보고 싶다 배워보게 된게 락킹하게 됐죠. 관종곡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박. 그래. 맞습니다. 몇 살부터 시작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부터 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 이네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는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힘든 순간 있죠. 그런 날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재밌고, 다시 춤이 추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오히려 더 즐겨요. 나 지금 춤이 더 재밌어지려고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난더 뭔가 성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빈님, 브루노마스 소스의 체인지 너무 유명한데. <웃음> 소세지 챌린지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브루노마스에 정말 열렬한 팬인데 브루노마스가 앤더슨팩이랑 같이 밴드를 한대요 그래서 흥분 된거예요 진짜 한 3일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아 잠, 잠을 잤죠 잤는데 기대라 하고 있었는데 노래가 많은데 진짜 너무 좋은거에요 지금 뭔가 이걸 영상을 담고 싶은거야 애들이랑 있을때 해서 그냥 이제 릴스에 올렸는데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있잖아요 누가 찍어줘 누가 찍어주냐면 이 찍어주는 분이 되게 비싸요 아이폰이라고 에. 대부분은 이제 아이폰님과 삼각대님께서촬영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은 40분 정도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아 20분 남았어 벌써 40분이 됐어요? 아 진짜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 생각보다. 아니 2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쉬워요. 다음에 또 보고 싶지 않겠어요? 피키 캐스트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웃음> 앞으로의 활동 계. 음 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요즘 많은 기회가 들어와요. 뭐 이런 저런 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내 행복한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을 살고 싶습니다. 제일 해보고 싶은 광고 아... 이걸 생각 잘해야 다아 <웃음>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는 광고라기보다는 영따 형님과 한번 네,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네요. 왜냐면 은 요즘 영따 형님이 소리에 자주 올리거든요. 자기 챌린지 영상 그거 다 형님 제가 만든 거라고요. <웃음> 구째 계획은 없나요? 제가 지금 티셔츠를 계획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좀 기분 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잘 담아서 여름이니까 반팔로 계획 중 있습니다. 티셔츠 구매 각 구매 각 비는 제작만에 도는 이모가 쏠게. 기... <웃음> 아, 이등든한 이모들이네. 역시 저희 이모들 사랑합니다. <웃음> 이모님들. 왜? 근데. 누나지 마지막 소감 아 맞네요 마지막 소감 어 우선 저에게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신 피키캐스트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라키이란 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나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재밌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멈